예, 오늘은 바울의 베리아전도세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3주째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하도행전 17장 10절로 1 5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델은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전개돼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 그 구속의 경영을 이루실 때 어떤 사람들을 쓰셔서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시는가? 그들을 잘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 뭐 사도들을 쓰셔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면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하여 부른 것을 그 듣고 그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전도여행을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떤 큰 거시적으로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의 그 사도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했고 그, 그 사도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 복음을 들을 때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가입되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면들이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또, 주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이 사도들을 통해서 택자들에게 베풀어지지만, 아, 또, 이, 거기에 대항하는 자들이 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주, 저들의 행동을 보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의적인 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을 뛰어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의 그 행적을 방해하고 그 복음을 훼손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괴롭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웃음> 참 안된 일이죠, 사실. 뭐 물론 그큰 주님의 주권적인 면에서 보면 불택자의 유기된 모습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 책임의 면 소재 면에서는 저들 스스로 그 불택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해가는 그런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 사도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함부로 대항하고, 예. 자기들의 그 생각과 자기들이 그 해석해놓은 것들을 더, 어, 우선시하는,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참, 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끊임,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면서 기회를 주시지만 저들은 오히려 더, 예, 피하기는 커녕 해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으로 그 택자들의 그 구원의 사실들이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아기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생각을 접지 않습니다. 이게 그 깊이 따져보면 사실은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그릇된 사조. 그런 성경에서 그런 가치관 그런 구원관 그런 민족관 등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사회를 형성 하려고 하면서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저뭐 어제는 뭐 혼인식이 있어서 아주 대형 교회에 갔다 왔는데 혼인 강서를 그냥 드, 드, 들어보니까 그냥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아주 기억해 가지고 그 구약의 혼인의 얘기를 잘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어, 증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참 놀랬습니다. 지금, 뭐, 저들이, 뭐, 특별히 그, 그들의 그, 그,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아서, 어, 대항을 안 하는 것이지. 사실, 그 문제가 직접, 어, 닥치게 되면 아마 그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유대교인들이나 뭐 로마케토릭처럼 그러겠죠. 아무튼 아, 주님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보면 모든 지위 뭐 신분 이런 것들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서로 평등된 사회, 서로 하나가 되는 사회. 그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책임있게 감당하면서 이제 주님의 사도들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사회를 이루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헬라적 사회 속에서 그 많은 그 헬라, 헬라적 구원관이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의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위로를 놓고, 주님의 말씀을 최종의 권위로 삼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갔다. 대살로니가에서도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 뭐그 전에 빌리포에서도 그런 인들이 있었고, 베르야에 와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베레아 사람들의 열정이나 그 특이점들을 그냥 외적으로 본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속에서 그 순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고 그 역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베레아 지역은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살펴서 확인한 바 있지만 이제 에그나티아로라고 동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로마의 그 대로가 있는데 그그 그 대로를 그 거치지 않는 그런 변방의 한 지역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 대살로니키라고 하는 지역 고지역이고 그 지금 현재 지명이 베레아는 베리아라고 그러죠 그. 남서쪽 대살라니가에서베레아까지는 남서 남서 방향으로 이제 한 80km 어떤 학자는 뭐 75km라고 하기도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아무튼 그 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조그만 마을이죠. 지금 그 저기 위성 지도로 보면 거기 콜로세움이 한쪽에 세운 게 있고.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세워진 회당이 있다. 회당은 주로 어떤 지역에 설립하냐면, 그 강가, 정결 예식을 하기 쉬운 그 강가 지역. 이제 저기 루디아가 있었을 때도, 루디아가 기도초로 삼고 있었던 지역도 그 강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리아도 그런 강가 지역에 이 회당을 지어놓고 있었다. 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규례대로 어, 그들을 찾아갔죠. 아직은 뭐 유대 교인들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그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 주후 66년 경에 이제 그 유대교 탄압이 일, 있, 있게 됐을 때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피해, 피하는 그일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유대교 분파 정도로 여겨졌는데. 그리고 기거의 뭐 유대교 회당에도 들어오게 했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자기 규례대로 사도가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도 이제 유대인 출신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거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베리아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그. 말씀을 받는 면에서 아주 영적으로 고상한 면을 보였다. 일반은 총을 그 변방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잘 누렸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도 외모의 행색이나 뭐 여전히 뭐 그렇을 텐데 그걸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받으면서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따르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서로 새로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았는데 성신의 능력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배려할 사람들의 듣는 태도, 택자들의 그, 듣는 태도가 어떤지가 분명히 보여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아주, 베리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그, 마음으로, 어저 간, 간절히, 준비된 마음이라고 그랬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으로 확신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대사로니가에서 뭐한 이틀 거리, 삼일 거리 정도 되는데, 그 당시, 그, 지금은 뭐 이제 자동,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라고 하지만, 삼일 그러니까 그길 정도 되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 이제 그 대사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도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웃음>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이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아직 그못 봤습니다. 오늘을 이제 그걸 볼 것입니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백길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덴은 이제 지금의 아테네이죠. 대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형제들은 저들이 대살로니가 관리들 뿐만 아니라 베레아 관리들하고도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곳에서의 바울의 안전을 염려하여 저들의 추적을 피해 즉시 바울을 도와 그곳에서 떠나게 합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그, 죄 일꾼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적적으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죄의 약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도 약해 보이는 형제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7절 이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도의 스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무리 작은 형제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그 소홀히 대, 대할 수 없는 그런 지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약해 보이는 자에게 존귀를 더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어, 내가 더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뭐 배경도 좋고 지식도 많고 뭐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쓰시나? 그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지. 겸손한 자를 쓰셔가지고 그 나라를 천진시키고 확장하시는 거예요. 아담만에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약해 베는 자들을 통해서, 어, 이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계속 그뭐 개선장군처럼 사도들이 그 무슨 말 타고 그냥, 뭐,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고, 쫓겨서, 핍박받으면서, 계속, 그러, 그 그러, 그런, 나중엔 뭐, 가택연금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승리해가는 모습, 그러니까 약해, 약한 것으로 승리해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 삶은 예수님이 권능의 왕국의 왕이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진짜 약한 자들을 존중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하대하고, 그, <웃음> 멸시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진짜, 이제, 에 가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귀 여길 좋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안 되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아주, 뭐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만 아주 시끄럽고 다툼이 많고 아주 육신, 그 육신적인 그 소리가 아주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언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이 강육, 어, 양육강식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민 쓰니까 막큰 소리 치고, 또 가진 게 있으니까 더, 뭐, 그, 그야말로 자기를 뽐내고 말이에또 지식 가지고 또 뽐내고. 거만하게. 네 그렇게 하면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그 전한 복음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된 자들이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악한 대적 세력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교회 형제들은 마치 바울을 먼 나라에 보내기 위해 떠나 보낸 것처럼 해안 도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니, 너무 이제 가까이 유대인들한 유대인들은 그 무슨 뭐 파마, 파발마가 있어서 그런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소, 소문이 빠른지 에, 가까운 데서는 금방 이렇게 알고 쫓아오니까 이제 베레아에서 아주 멀리 이제 거점 당시 고린도 지역의 아주 거점 도시였던 아테네에. 아테네, 아덴 지역으로 멀리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성 사진으로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영상을 보면, 그, 베레아에서 그, 항구로 피신해 가지고 항구에서 아덴까지 나오는 그 항로를 그대로 추적해서 옵니다. 그게 이제 그게 가장 짧은 항로를 표시한 건데 사실 더 돌아서 왔으면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왔으면 더 아마 뭐더먼 여기 여기는 제가 480km라고 그랬는데 그, 그, 위성에, 그, 어떤, 저, 저, 분들은 520km라고 하기도 하고, 더 그리로 돌아갔으면 더먼 길이 되는 거지. 그, 그, 뭐, 신도트, 뭐, 배가 빨라 봐야, 뭐, 이제, 그 당시 무슨, 에, 저, 기계식 엔진이 있었던 그런 배가 아니니까, 풍향에 따라서 움직였던 배였기 때문에, 그게 하루,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500km가 넘으면. 아무튼, 베리아에서 그, 그, 항구도시까지도 한 40km 정도 되는데, 걸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 무려, 뭐, 480km나 떨어진 곳인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이분들이, 이, 그, 이 약한 형제들이, 이 사람들도 다 생업이 있고, 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 내려놓고, 이제, 주의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배 타고 보내도 되는데,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아덴까지 간다.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무슨 관광을 가는 것도 아니고. 피신해서 가는 건데 아주 그 어려운 길을 함께 한다. 약한 형제라도 진짜 약한 형제가 아니에요. 한 지체인 형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교회 형제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이 깨어있는지 알수 없어요. 뭐 오든지 가든지 뭐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안하면 누가 대신하겠지 그런 생각도 없 예?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왜 아덴으로 갔을까? 아마 저들의 친척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형, 약간 형제들의 친척이 그곳에 있지 않,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덴에서도좀 안전하게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게, 그래서 이제 함께 동행을 한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들은 이제 베리아로 다시 떠납니다. 520k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저, 희가 480이라고 그랬지만, 서울서 부산 거리를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거, 거기가요, 실제 그해협이 세상에서 그, 보기 드물게, 조류가 보통, 조류 간만의 차가 두번 있지 않아요? 두 번? 예? 네? 그런데 여기는 네번 일어난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그, 배가 갈 때도 그걸 맞추지 않으면 그, 그걸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 거꾸로 흘러, 흘러버리니까 조, 조류가.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아무튼 그 험난한 그 백길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이제 다시,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라와 디모델은 바울처럼 그렇게 쫓기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이 먼저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곳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 형제들이 다시 베레아로 돌아갈 때 신라와 디모델을 속히 이곳 아덴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있게 될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전도의 앞날을 구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단지 그 자기가 위험하니까 형제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복음전도의 일을 계속 어 힘있게 지금 거점 도시인 아덴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후에 그 신라와 디모데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바울의 지시대로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다시 만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또 파성을 받는데 또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게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그 성경을 잠깐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그리도의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게 분명히 이제, 디모데는온 거죠, 나중에. 아무튼 그 뒤에 신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신라는 그곳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간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1절로 5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신라는 빌리보로 가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다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그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5절까지를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아덴에서 베레아 형제들에게 저들을 속히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제 분명히, 그, 디모데는 왔다가 다시 파송됐는데, 신라의 행적은 보이지 않는데, 고린도로 왔을 때, 이제 신라가 그곳에 온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신라는, 그,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헌상을 모아가지고, 고린도로 온 곳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기 또, 이제, 18장에 보면, 그,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 타나지요 어, 이제, 글로,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달리아로부터 쫓겨났었는데, 이제, 그래서, 어, 이, 에, 아, 아가야, 그, 지방에 그, 고린도로 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저들을 만나서, 어,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바울 2차 전도행 중에 베레아 전도를 세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태도가 대살로니가 사람들과 아주 달랐습니다. 저들은 아주 신사적이었죠. 저들은 벽청에 거주하는 자들답지 않게 영적으로 아주 고상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라도 사회적인 은총을잘 입은 자들이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복음을 듣는 태도에서 아주 별 달랐습니다. 겸손하게 전하는 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강서를 받았으며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확정을 짓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단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거기에 어떤 확신이 서게 되면 가차없이 자신들이 그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것들을 다 고치고 전하는 자들의 것을 확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그냥 구속의 일을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그렇게 듣고 이해만 한게 아니라 사, 삶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구원관이 바뀌고 모든 그, 이제 세계관이 그 바뀐 것입니다. 모든 역사관도 바뀐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일꾼의 복음 선포와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을 쓰셔서 주의 몸민 교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자신들이 그 약속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걸. 그, 느끼고 감동을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사회를 형성한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알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 이제 통일성 있는 사회를 꺼리낌 없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남자, 또 헬라인 귀부인, 그외 다른 사람들 등등이 사회적으로 하나를 이룩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된 백성들로서 아주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기왕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둘레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사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행보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확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은 결과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삶을 형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 또 여러분은 어, 재차 내리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하게 기계적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게 희망이었고 하나님과의 화해는 물론 속죄함, 절박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정하고 따르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현재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행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그것을 손에 주시고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 현재 담아 주시기를 바라시며 또한 우리 주 앞에서의 태도를 쓰셔서 그 나라를 진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면 복음 들은 자로서의 그 책, 영광과 그 책물을 포기하면 아마 다른 이들을 쓰셔서 그 일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타인에게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태도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연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모습을 취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레아 전도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사옵나이다. 베리아 사람들은 실로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 비추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이제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태도를 보여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그리도 안에서 목표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자신들을 다 드려서, 헌신한 것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그, 그 일의 중심에 있었지만 또, 대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박해함으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또 그것을 떠나, 아덴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했사 옵나이다 복음을 받은 형제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죄 사도들을 돕는 일에 그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되옵나이다. 저들은 이제 그리도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한 자들답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각성하고 그런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옵나이다. <웃음>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하시며 또, 완성해 가시는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이 그런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저희도 과연, <웃음> 듣는 그 복음을 듣는 자로서 그런 실질적인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지 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좋기 여기고 삶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참 우둔한 자가 되고 참 미련한 자가 되고 말 것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답게 저희들이 이제 모든 사회적 편견의 그 조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을 바르게 누리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없어서 그, 그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형제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지체로서의 삶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